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일이가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염색 분체라고 해요. 어. 그리고 염색사 가운데 이염색 부분을 동원체라고 음 그렇게 말하고, 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이렇게, 몇 분, 한장가두 개가 있는데,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상을 말하는데, 네. 그,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한테 하나 받았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둘이 모양과, 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음, 말하는 게한 장을 주 그렇군요. 그거 한 장만에 가기로 한 장만 거구나 네. 그리고, 음. 그, 어, 그, DNA와 유전, 그 유전자를, 두분을 해보자면, 네. DNA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는데그 중에서 이한 부분만 여기 부분만 뛰어내면 여기가 이제 DNA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네. 제 DNA니까 여기 부분만 끼면 여기를 유전자라고. 아 유전자. 그러면 DNA 일부분이군요. 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는 누구인가요? 음, 음. 그러니까 원이랑 2랑 모양과 지금 형태가 똑같으므로 둘이 상대방 체제라고 할수 있고, 응.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 복제한 건 그, 같은 그 유전자가 와야 되니까, 이유는 A가 와야, 큰대구자 A가 와야 되고, 네. 응. 어, 지그은 이게 이제 b 응. 네. 그, 그 n 이라고할수 있잖아요. 네. 러면그 N, 생체속도가 N이니까, N은 1이 되니까, 이렇게 반 나눠져서 가 거, 둘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박. 그리땀이나 어, 일단, 이거 다와 나를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것만 여기 한쪽이 작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가 남자 X 말고, 여자가 더해서 여기은총 연습, 총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그로 보양과 수치를 선택하다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 들어갑니까? 두대로 가졌다는 거쓰 여고 다해서 상연습자는 총 연습대가 한 8개인데, 그중에 총연습대 있는 거두개를빼면여섯개니까섯개고2에서 30세포니까 이세포에반이되니까 n 를다가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 똑같은 거에서 하나씩 오는 거니까. 그 성염체체는 한개만따라오니까 비에 들어있는 성염체체는 한개여서1 6개여